안녕하세요. 오늘 슬기로운 언택트 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저는 진나하 감사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네. 음. 왔습니다. 어, 오늘 저는 슬기로운 언택트 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약 1시간 반 정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택트라는 이야기 한 번쯤 교육회사를 하고 있고요 진로와 여러분들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멘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언택트,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기관 오렌다의 대표로 여러분들에게 창업과 진로, 그리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호칭을 진행하고 을 있는 진단표 들어갑니다. 페이 r y 교육과 리더십을 AR 전략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상을 해보자고요 내가 AR로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 회사를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도 할수 있지만 이걸 실시간으로 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에서 컨텐츠에 대한 더욱더 풍성함과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있는 아주 좋은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물론 거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많이들 구매하시지만 오프라인으로 구매할 때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예전처럼 그렇게 점원분들이 다가오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예 이니스프링은 점원이없어 통장을 해서 예약을 해놓고 다음날 평일 9시, 6시 사이에 시간이 더 편할 때 영상통장을 예약한 뒤에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하고 바로 업무 처리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융에 대한 은행 신규 가입이나 뭐 증권이나 보험이나 예전에는 긴 설명서와 신청서를 엄청 많이 작성했었어야 했던 업무들도 이렇게 심플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드라이브스로 스타벅스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식흥뉴에서 이제는 이런 선별 검사도 하고 얼마 전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기부도 드라이브스로 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팔아주고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를 드라이브스로 차에서 직접 직원을 서구청이나 시청의 직원을 만나지 않고 차에서 직접 기부할수 있는 그런 간편한 시스템으로 점점 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컨텐츠에 대한 것들을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 이름이 스카우트인데 이 친구를 위한 개발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업체 아마존이 신형 드론을 통한 배송 계획을 공개하면서 드론 배송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섭 PD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물건의 주문 버튼을 누릅니다. 박스에 물건이 담기고 곧장 드론이 배달에 나섭니다. 수년 전부터 드론 테스트를 진행했던 아마존이 신형 배송용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신형 모델은 외형과 성능 면에서도 차별성을 보였습니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드론 사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대해서도 안전을 자신했습니다. We've designed a u t o m a 하지만 언제부터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먼저 활용할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수개월 내로 드론을 활용해 소포 배송을 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했습니다. 당국의 드론 비행 승인 절차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4월 구글 계열의 윙 항공이 연말부터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가정의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등 드론 배송 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처럼 컨택트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에서는 이미 처음부터 예측을 코로나가 올 거라는 건 예측은 못했겠지만 충분히 대면하지 않고 다른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거기에 맞추어서 언컨택트에 맞는 인제로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라 메시지를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키오스 커트가 지금은 화면을 터치해야지만 주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시장이 조금 더 발달해서 언터치 모니터가 개발되고 있대요. 네, 이렇게, 이렇게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가까이만 가도 센서가 반응을 해서 내가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거나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언컨택트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거래를 줄수 있도록 요즘 <목소리도> 머리 스타일이 음학이나 그런 클래식 공연들이 라이 방송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린이 공연이나 다양한 공연들도 현재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 상영회도라이 방송으로 네,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주제가 조 예를 들 온라인 유통, 헬스케어, 스트리밍 우선은 클라우드를 기반하는 서비스들은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을 하는 뭐 서비스나 의료, 뭐 마케팅, 교육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시장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하시는 개발자분들도 계속 필요할 거고 개발자뿐만 아니라 개발자와 현실 세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중간에 연결해주는 을 컨택터 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통 같은 경우에는 좀더 좀 빠르게, 좀더 안전하게 예전과 동일하게, 예전보다 더 빨리, 계속적으로 유통 시장도 커져나갈 거고요. 의외로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페이스키어와 렌탈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동안 컨택트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서로 친근하게 살을 맞대고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공부하고 일을 하고 그게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예전에 천년, 전의 2000년부터 전 우리는 사회화되어 있는, 학습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단절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헤워할수 있는 거예요. 렌탈케어 제품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도 훨씬 더풀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반려식물 네, 동물을 키울 수 없는, 네, 동물을 키우는 책임이 따르다 보니 반려식물이나 아니면 뭐 걱정이 네. 그리고 아로마, 향기 그리고 나를 위한 그런 제품들에 대한 시장들도 단대로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되다 보니까 이스케어 저도 솔직히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산게 뭘까 있죠? 그렇죠. 마스크. 네. 마스크 음으도 많이 산게뭘강식품인데요음 네. 나의 면역체계를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하는 뭐, 비타민, 기타 등등의 이런 시장들도 계속적으로 한두 번에 성장을 할 거다 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언제 언 컨택트 시장이 되면서 또 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을 것 같죠? 화상을 도와주는 주임이라는 구가 있었죠. 그 아이가 원래도 있었지만 이 언컨택트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 활용하게 되었던 시장이면서 그 이후에는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콘신사에서도 다양한 <웃음> 화상레인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화상회의나 원격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뜰 거고요 그리고 AR 그리고 AI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조금 아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이시장에는 물론 앞으로 당장 붙어지진 않겠지만 항공이나 관광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가 좋잠잠해질 때까지는 조금 지출하겠죠 그래서 현재 외국의 섬 같은 경우에는 그... AR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광도우미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계시는 관광을 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점프 한번 띄워 주시세요 대신 점프 들어주세요한 바퀴도 돌아주시고 저기 앞에는 저배 타주세요, 계속 타시고 이렇게 할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또 한번 해보려고 했던 앞에 대기자가 네 170명이 기다리고 있어서 과감하게 포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직접 지진 않는 상품들은 있지만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건강에 대한 시당은 한동안 위축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에너지나 정류나 조선이나 차량이나 이런 시장들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공유 오피스에 대한 시장들도 조금은 관리해 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 솔직히 공유 오피스에 대한 시장들이 굉장히 뜨거웠죠. 내사무실에 네, 직접 많은 돈을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네, 일부의 월세 개념의 돈만 내면 페이실이나 사무용품이나 그외 다양한 공간들을 함께 쓸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떴었는데, 이게 언컨택트가 되면서 오히려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되면서 이제 공모비스를월 단위, 아닌 아니면 시간의 단위로 조금 더 형태가 변경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온라인 쇼핑이나 비대면에 대한 시장들은 점점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시장을 조금 눈을 돌려보는 것도 이거에 대한 취업과 창업에 대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는 한번 해볼까 해요. 그동안은 우리가 컨텐츠 시장이었기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에 뭐 학연, 마테리조리즈 학연, 지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친구, 얘 우리 조카에좀잘해주료가또 좀 있었다고 전설로 내려옵니다. 네 그런 것들도 그리고 뭔가 내가 업무를 할 때에도 약간의 좀금 실수가 있었거나 했어도 뭐 관련 업체입니까? 계속 볼 사람이니까? 라는 게 있었더라면 이제는 오로지 실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게 그전에 비해서 좋다, 안 좋다라고 솔직히 말은 할 수는 없어요. 이게 힘들다, 안 힘들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서로가 어떤 교류나 이런 게 아니고 실력을 통해서 나를 검증을 해야 돼요. 그게 학력도 아니고요. 스펙도 아니고요. 창업 또한 그렇습니다. 일찍이 애플이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을 가지 않은 그 똑똑한 회사가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닌 그냥 대학을 가지 않는 그런 직원이 70% 이상 된다고 해요. 그거는 어떤 학, 학벌이나 아니면 자격이나 이런 것들로 문서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의 실력을 가지고 채용하고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지금 당장 바뀌진 않겠지만 점점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대기업들도 그시장에 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경기체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했다라면 이제 상시체용으로 그 사람이 직접 인턴이라든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고, 이 사람에 대한 실력을 검증하고, 채용을 하는 것처럼 점점 바뀌고 있죠. 스타트업이나 그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이런 시장확대 되면서, 오로지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AI 채용이나 면접 같은 시장들도 계속 발전을 하는 거고요. 왜냐면 컨택트는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마음이 개입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실력을 위주로 공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택트에 대한 시험을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컨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컨택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언컨택트는 다시 컨택트를 하기 위한 연결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체트가 아닌 온체트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네. 컨택트의 문화가 언체트로 변했다면, 이게 다시 온체트로 되는 인재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음, 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것 중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야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뭐 기타 이런 것들은 할줄 알아야지 라고 해서 뭐 했죠? 자격증을 샀죠 영어는 기본이야 뭐 해서? 토익도고, 토익도고 뭐, 이런 것들 했죠 하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게 IT가 있는 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했더니 그런 게 나왔어요 드론 조종 자격증 이런 뭐. 네, <웃음> 무슨 플랫폼 자격증 그리고 뭐 a i 뭐 무슨 자격증, 빅데이터 자격증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모바일 플랫폼에 익숙하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고, 원격과 화상회의에 대한 컨트롤을 진짜 잘할수 있는 그런 실력이 그냥 나의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처럼 어떤 교양이 하나로 갖춰져야 될 시대가 점점 더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는 취업시장도 똑같고, 창업시장도 똑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창업과 관련돼서 어떤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게 코로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사위원분들이 쭉 앉아계시고 그 앞에서 굉장히 긴장한 경험을 가를빼면서 발표를 하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화상으로 만납니다. 화상으로 몇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심사위원들도 상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문제점이 뭐냐면 어 딜리버리에 대한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발표를 하면서 파워포인트를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그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컨트롤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부분들의문제는꼭 해야 되면는 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 대한 리더십과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가 한참 2월 달에 기승을 부리면서 3월 달한달 동안 집에 있었어요. 네,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집에 있다보니까와 마음이. 네, 사람을 안 만나니까 어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싶고 브런치도 하고 싶고 하고 싶고 근데 못하는거 어때요? 되게 마음이 조금조금조금 일지더라고요 그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거라는거죠 이게 코로나 뿐만 아니라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는 계속 올거고요 그리고 이페대리에 대한 상황들이 코로나 라 바이러스가 아니라 어떤 기후적인문제라든지 이런걸로 인한 유기들이 계속 올거예요 이럴때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가지고 이런 일에 불구하고 다른 접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또 다른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나를 끌고 갈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취업이든 창업이든 이 부분에 대한 시험들은 충분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변화의 탄력성이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자 이해하기는 뭐냐면 우리 한때 유행했던 슬라임 기억을 얘는 아무리 찔러도 이 자체가 바뀌지 않죠. 다시 조물조물하고 여기다가 유아내를 넣으면 다시 조물조물해지고 여전히 탄탄하게 지키고 있죠. 앞으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는 올수 있다라고 전공받은 예측을 합니다. 지금 있는 이 코로나도 솔직히 언제 끝날 거라고 아무 않습니다. 모두가 지금 다 같은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아, 나는 코로나니까 아무것도 못해. 가 아니라, 네. 코로나, 그 다음 코로나, 다른 것들이 온다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슬라임처럼 조금 물 흐르듯이 한단하게 가는 것들도 중요하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전에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나면 어떨죠? 악수도 하고, 반가워요, 얼굴 다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굳이 서로 만나지 않아도 깊은 부분가될수 있고, 소통할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을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을 하나 개업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하다 보니까 이 사무실을 개업을 해도 예전처럼 개업식을 하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빵을 돌리거나 기업 선물을 나눠주거나 막 화분이 배달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기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 줄까라고 좀 궁금히 고민하다가 그 랜선 기업식을 했습니다. 네, <웃음> 사을 예쁘게 찍어서 SNS에 올리고요. 친한 친구들한테. 있어, 나방으로. 네. 여기에는 너님이 주신 뭐가 있고요 너님께서 주신 요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기를 꾸며보았어요. 라고 했더니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선물로 랜선으로 오더라 네. 카카오 도전으로 하긴 와. 네. 오히려 나와 오랜 시간 활동했었던 분들은 오히려 그 랜선 활동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또 다시 그래 랜선 기업이니까 나도 선물도 랜선으로 부게 이렇게 서로 마음을 보고 가고 꼭 선물을 안잡라도어네 너무 예쁘다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감사한 말들을 들고 받았죠 이게 솔직히 예전에는 이게 뭐야 내그 네, 장면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런 관계에 대한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유행 것들 있잖아요 내선이뭐 네, 랜선 상춘, 랜선 직사 네, 이 시장이 예전처럼 인스턴트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하는 방법에 대한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음, 미역한생각할수 있거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그때 휴대폰이 없었죠 연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직전화로? 그 전화가 없을 때는 편지로 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맺죠 그게 지금 시대에 맞추어서 관계에 대한 것을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이 취업이나 창업에서 어떤 것들이 뜰수 있는지 직업군에 대해서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면 회사로 비대면 회사와 되해서 취업 시장에서는 그런 온라인이나 모바일에 앱과 관련된 개발자들 한동안 계속 수요시장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가 점점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취업빌링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쪽 시장을 한번 더공유해기시면줄을것 같아요 또한 온라인에 대한 교육은 모바일 플랫폼과 다르게 교육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예전하고 다르게 좀더 세밀하고 세세하게 수준별에 맞추어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해서는 이걸 개발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방송을 찍고 하는 분야들에 의한 다양한 개발이 필요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굳이 만나지 않고 화상이나 세팅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여전히 멘탈케어와 헬스케어 하는 시장들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또한 AR 시장은 AR과 VR에 대한 시장들도 점점 더 발전이 될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는 5G가 탄탄하게 깔려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것들도 활성화가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관녕의세화가되어있지 않지만 드론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와 해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요 사람이 굳이 만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배송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드론이할수 있도록 그래서 재미있어... 내 사업에 대한 내 창업에 대한 내 취업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열었고 신상품 출시에 대한 출시회를 열었고 설명회를 열었어. 하지만 애플은 일찍부터 온라인으로 스탬잡스는 온라인 청정거장 진나하 멘토의 이대면 멘토링 강의 영상 컨텐츠는 다음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이렇게시켜봅니다 저, 저는 지그시 받아보시는 선생님. 네. 속도, 답장 속도, 답장 속도. 네, 빠른 엄지 실력에. <웃음> 네. 네. 근데 이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물어봤는데 답이 없는면 은근히 빈정 상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갑자기 사소할 수 있지만 원칙트에 필요한 실력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언택트 시에서 온택트 시험으로 변경이 되면 지금간의 다른 직업이 생기지 않을까요? 솔직히 예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현대 자동차 광고를 보면 이런 게 있죠. 엄마가 아들 걱정이나 너는 하루종일 집에 앉아서 뭐, 방송 메모리 있나 하고 있고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그게 돈이 벌리겠니? 어? 빠지니? 어른들 생각하는 직업을 가져 라고 했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했죠? 좋은 차를 타고 와서 아, 이것도 직업을 하나로 가치를 갖고 있구나 이만큼 소득이 고장이 되는 직업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시켰죠 이런 것 처럼 새롭게도 나오시는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정답은 없어요. 이게 보통 중학교, 초등학교를 가면 아직 내가 성공동한 친구들은 빠른데 이 나오는데, 우리 조금 더 살았기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아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에서 좀더 확장을 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을 생각하시는 거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미 있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단하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잠깐 그 생각도 해봤어요. AR이라는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고 전문적으로 디자인만 사람들이 또 필요하겠구나 그낀 이미 있더라고요. 네, 또 그런 시장도 있을 거고. 모토 시장에서 AI와 관련된 부분들 하시는 분들과 또 이제 이런 기술과 관련된 분들께도 많은 자문을 구했어요. 도대체 이언작트 시대에 우리는 우리 선생들은 님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창업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해 주고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에 대한 경계를 나는 무슨 직업이니까 이것만 해가 아니라 그 어떤 직업에 대한 경계를 조금 늘어뜨리고, 네, 그런 경계가 없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력을 갖춘 그런 문제들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직업에 대해서 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저는 강사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멘토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그리고 대표하는 회사에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 강사라는 직업은 그 해볼게. 강사는 무엇을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을 합니다. 말로 무언가 설득을 하죠. 하지만 강사는 이것만 하나요? 아니죠. 예쁘진 않지만 ppt도 만들어야 되고 예쁘진 않지만 사진도 써치면서 편집도 해야 되고 싹 좋지 않지만 네 뭔가 동영상이나 편집들도 할수 있어야 되고 앤드 저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영업도 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천단이 편 맞는 거거든요. 돈 계산 돌줄 알아야 되고요. 세금도 낼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문서 편지면서 교재를 만드는 노가다줄 알아야 되고요. 힘도 세야 해요. 다양한 오늘은 가방이 없지만 다양한 뭐 교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줄 알아야 되고 운전도 좀 내 직업에 갖고 있어야 될 소양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위망측종이라고 했던 모바일 앱 개발자라고 보죠. 자, 이 모바일 앱 개발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소양들이 필요할까요? 프로그램 네, 그렇죠. 프로그램을 할줄 알아야 되죠. 근데 그 여편님. 디자인 벡터 페이스 같은 거를 잘 만들어요. 오, 대, 멋진 말이 나왔어요. 네, 우리 선생님. 디자인. 디자인. 오, 어, 네, 디자인에 대한 부분 중요하죠. 네, 아무런 것도 같이 편안하게 우리 앞에 선생님 모바일 앱 개발자가 되는 뭡니까? 앱 개발 잘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소양. 저 선생님 앱앱 개발자가 됐어요. 뭘 잘해야지? 훌륭한 앱, 훌륭한 일 잘하는 앱개발자이니까 실감형 AR 한번 고민해볼까요? 이 AR을 만들어낼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여기에서 청진정보장에서 어떤 직업에 대한 가상현실 어플을 만들고 AR을 만들어낼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양을 요할까요기이 있어요. 그렇죠. AR 기술을 모바구는요? 오, 그렇죠. 모바은는 성교의 어머니니깐요. 기본적으로 우선 카피를좀 해봐야 내꺼를 좀 해놔야 내 거를 그 만들어낼 수 있겠죠? 선생님, 어떤 기술이 또 필요할까요? 관찰력 어, 맞아요. 관찰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진간경술로만들어내려고 가장 현실성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작은 차이도 캐치해낼 수 있어야겠죠. 자, 우선생님 거라면할수 있어요. 이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가 소 많이 보았고 저한테 진로 상담을 못해시는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디 뭐이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인스에서 뭐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얼마 나 점수가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가 공사를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뭔데?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퀴즈를 해볼게요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비대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뭐라고 하죠? 음... 자, 이거 상품이 있다고 해요 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나 네, 이거 안다 하시는 네? 거예요? 아니요, 이 뭐, 뭐 문제는 문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비대면 홈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뭐머 서비스라고 얘기한다 네, 언택트 누구신가요? 네, 언택트 서비스 <웃음> 현재 우리가 아까 그래서 코드트좀 사용되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던 게 있어요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조금 들어볼게요. 정답은 제일 많이 맞추신 우리 선생님. 자, 언택트 시장에서 언택트를 변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취업일지, 창업일지 자영업일지, 전 아직 모르지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진로를 위해서 내가 이걸 좀꼭 갖춰야겠다 생각이 드시는게 있을까요? 그런 스마트 기술 같은 거잘활용 하는 분이요. 어, 스마트 기기에 활용도가 굉장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요즘은 핸드폰으로 웬만한 거다 하죠 네.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야지만 앞으로 하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익숙하게 할수 있겠죠 좋은 소양입니다자 그럼 우리 앞에 선생님 과아으지고 네. 생각을 하자면 네. 요즘 시대에 이제 많은 학생들의 전공이 컴퓨터나 전기전자로 가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트렌드를 설명해주는 예시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뭔가 자신이 뭔가를 하고 싶다면 은 그에 대한 컴퓨터 포링이나 전기전자 전자, 전기 자전 그런 거에 대한 지식들은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좋은 예입니다 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 모바일 이런 코딩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어떤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추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앞에 교육사업 하시는 분들이 초학생들이 살고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사업적인 트렌드를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에 맞춰서 기본적 갖춰어야될소양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주희선생님 데이터 오 네. 데이터. 어, 맞습니다 네.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점점 더 예전에 비해서 빠르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쌓일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핵심 인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양이죠 우리 선생님 네 시대에서도 약간 사람들의 심리나 문화적인 것도 더 신경 써서 그렇게 결정을 지키는 게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전히 인문학적 책들이 더 계속 또 많이 읽히고 사람에게 심리 <웃음> 그런 뭐, 이제, 뭐 이래도 괜찮아. 이런 서적들이 계속 드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나 소통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 꼭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겠죠. 네, 선생님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어막 리액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커뮤니케이션 같은 걸좀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걸좀더 발전 시켜주셨다고 생각합니 네, 어. 이분이 굉장히 감성적인 코드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솔직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막 이렇게 카톡에다 쓰고 계신 다른 분이 거기에 막팬의가 이렇게 하는 이모티콘을 올리시더라고요. 어, 저건 네. 아닌데. <웃음> 네.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 예전에는 말을 잘하고 건강이 좋고 이런 거에 따라면 인터뷰시스에 맞춤은 커뮤니케이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뒤에 선생님, 대면으로 안 하다 보니까 막 사람의 표정 같은 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텍스트만 보고 이해하는 그런. 오, 네, 좋은 커피라는 게미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으로 얘기하다 보면 자꾸 오해와. 저 <웃음> <그래서> 저도 언젠가 부터 카톡으로는 우선 누구 전화해요? 아, 가깝해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들도 점점 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법들이 연관하 사람들이 보면 생겨날 거고, 우리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도전. 아, 저도 약간 소통에 대한 기술이 제 개발이 많이 되어야 그렇고 미래관이기 때문에 현장 가면의 소통 방법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대해서 어택트로 오면서 솔직히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가 알게 모르게 경험했던 그런 시장들이었고 우리 노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기관에서 새로운 것들을 출시하기 전에 새로운 흐름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전에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갑자기 모르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언젝트가 급변하게 오신, 오면서 그동안 이분은 계속 기업한테 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